안녕하십니까. 목수케프입니다. 어, 우리가 목수케프에서는요, 그 음, 카페, 네이버 카페, 카페 슬롯이 5,900을 통해가지고, 어, 600개가 넘는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에는, 음, 전, 전 종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출연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00% 붙여보는 그런 순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지금 현재 200명 순척순 200명을 어, 들어오시면은 지금 그 유튜브에서 제가 어, 지금 닫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명까지 보시고 200명 이후부터는 어, 제가 일단은 막아놨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선책서들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둥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은요. 어느 쪽에서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저 같이 붙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푸어 잡을 때 손가락 엄지 손가락 잡아도 되고요. 미연 잡고 밥 잡고 이렇게 필름이 음, 너무 힘을 줘가지고 필름 색깔이 변한다든가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양모는 굉장히 필름한테 스트레스를 잘 추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눌러버린다든가, 이렇게 각을 줘버린다든가 하면은요, 하면은 필름이 색깔이 역광으로 보면은 필름 색깔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다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어 약물을 써주셔야 돼요. 칼을 여기서, 칼을 여기서 너무 이렇게 눕혀버리면은, 음, 이해가 들어가서 크다,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칼을 이렇게 눕혀버리면은, 눕히는 방법을 제3방법에서 시접주는 방법이라고 제가 아침 저의 때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어요. 칼 각을 너무 심하게 조선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안에 들어갔어요. 이거 흐르고, 밀어나 버려요. 사실은 여기서는 코어를 잡기 위해서 시접을 이렇게 많이 줬지만은요, 뒤에 판에 이렇게, 이렇게 여유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 안 되겠죠. 뒤판을 붙이면 표가 나요. 그 정확하게, 음, 3 m m 5mm를 남겨놓고 이거 따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부득이하게 여러분들한테 그걸 하기 위해서 시접 잡는 걸 연습을 위해서 이거 시접 좀 많이 줬던 거거든요. 나중에는 이렇게 시점을 많이 주면 안되겠죠 이와 같이 해가지고 사실 전부 다 까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뒷판을 붙였을 때 배기가 안식한이야다 까줘야 돼. 오늘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거 디판에 이렇게 까주는 걸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것만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가운데 기둥 붙이는 걸 바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기둥요. 가운데 기둥 역시 이렇게 반을 접어놨는데요. 가운데 기둥을 여기서 시작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서 시작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시작을 해도 되지만 여기서 해가지고 칼질해 주는 게더 깔끔해요. 그점은 아시고. 여기서 바로, 여기서 바로 시작하는 게 낫다. 여기서요. 이렇게요. 칼을 너무 많이 눕히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거면서 얘가 커진다, 커진다. 서9 0도를 세우면 칼이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눕혀줘야 되겠지만 최소 최소화 시켜서 가라 그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을 두 개를 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지 마시고 한 개씩 접어서면 잡고 각 잡고. 네. 미용 잡고 각 잡고 필름을 두 가지로, 예, 한번 써봤는데요. 써봤는데, 별 크게. 주시고, 이것도 물론 전부 다, 다 따줘야, 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1번 방법이 때문에 시접을 많이 가고, 2번 방법에서는 시접을 작게 가져가서 바로 할 거예요. 그래서 1번과 2번의큰 차이가 있다. 여기서 칼이 들어가는 각도가요. 눈높이 시공이 적응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칼이 이렇게 들리는게 맞아요. 그래서 정면에서 보면 칼이 옆으로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래야지만 조금이라도 면이 잘 이렇게, 음, 에잘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대고, 칼이, 각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더라.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 필립이 굉장히 두껍지만은, 면이 최소한도로 작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밑으로 내려다 보기 때문에 칼이 각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위에서 내려다 보기 때문에 칼이 이렇게 들어가 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눈높이의 네, 네, 그 눈높이 시공을 적용을 갖다가 안안 안 시키는 데가 없어요. 다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중딱이, 따기, 이중딱이 더 착장해야 되겠죠. 이와 같이 해가지고, 이와 같이 해가지고, 음, 기둥과 바로 붙여봤고요. 기둥과 바로 붙여봤고, 그 다음에는, 지판하고 어, 붙이고 정확한 간격을 맞추는 이렇게 이렇게 간 어느 정도 간격을 줘야 돼. 이렇게. 네, 간격을 주고 이건 필히 접어놔야돼요 다만 철거할때 안간면 철거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조금 남겨놓고 갈아 이유는요. 우리가 필름을, 이 가구를 작은 거 붙이지 않고 큰걸 붙일 거거든요. 큰거 붙일 때는 내가 이와 같이 안으면은이이 뒷판 이 컨트롤이 안 돼요. 얘를 먼저 잘랐다고 생각해 봐요. 언제가서 붙어버린다고. 여름에는 필름이 거의 막 붙으려고 날아다닌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름을 컨트롤 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군데를 딱문어놔야 돼요. 묶어놔야지 꼼짝을 모아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사각지역이 어딘가 보고 사각지역이 여기서는 어디예요? 밑에란 말이에요, 맨 밑에. 그래서 이 코너를 이 코너 양쪽 코너를 맞춰준 다음에 양쪽 코너를 맞춘 다음에 사각지역, 사각지역에 사람 눈이 많이 걸려서 그 밑에거든요. 이 밑에만 맞추면 다른데는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최소한 도로, 이 칼질이 45도로 칼이 들어가가지고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최소한 도의 칼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칼질을 잘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칼질이 의외로 많이 세요. 여기서는 맨 밑에를, 맨 밑에를 보는 거예요. 맨 밑에를 보고 양쪽 코너를 보고. 그래서 맨 밑에가 사람 눈에 잘보이니까 여기를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준 다음에, 다른 데는, 위에는 어, 어떻게, 우리가 사각적이거든요. 잘안 보이는 데거든요. 이쪽으로, 눈을 올려주면 돼요. 큰 가구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큰 가구는 이렇게 붙여야 돼요. 이렇게 밑에서 밑에서 밑에서 맞히다든가 밑에가 이주가 사각 사람 눈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눈높이 시공을 조금 밑에를 맞는 밑에를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이로 맞추는 이런 식으로 맞춰야 돼요. 근데 이것은 작기 때문에 손이 안 들어가니까 이어가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끝까지 놓으면 안 돼요 끝까지 먼저 놓으면 안 되고 다 맞춘 다음에 다 맞춘 다음에 안되면 또 수정해가지고 수정 수정다 맞춘 다음에 걔는 손을 놔야지 어, 이러다가 그걸 놓치면은 놓치면 은 어떻게 되냐면은 일이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맞춘 다음에 얘는 맨 나중에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얘가 먼저 붙여버리면 은 수정도 안 되고 이러다가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되지요 실한개 정도의 간격을 주라 그랬어요. 그안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지가 안 움직여요. 너무 커가지고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걸 딱 맞게 자른 사람이거든요. 있딱 맞게 자르면 절대 안,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재단이 돼 있어도, 이 간에는 확인을 해야 돼요. 이와 같이 해가지고, 이와 같이 해가지고, 2부, 2부, 기둥과 티판 붙이는 걸 붙여봤습니다. 이상입니다.